주식의 절대적인 왕도는 없습니다. 영원한 고수도 영원한 하수도 없습니다. 오를 실패가 내일 행운의 열매가 될수 있고 오를 성공이 내일 타락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고수인 척 흉내내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패배자일지 모릅니다. 투자란 항상 겸손해야 하며 어진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따면 내가 먹었듯이 내가 먹은 만큼 잃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아픔을 아파하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배우며 와신 상담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7에서 8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악성 채권에 법원에서 날라왔던 수많은 채무 관련 서류에 그렇게 악성 신용 불량으로 5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소주병을 들고 강가에 나가 우울함과 자괴감 수많은 절망 속에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하면 아련하면서 함정을 빠져나온 자들만 느낄 수 있는 묘한 성취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주식은 나와 인연이 많을 것이다 란 느낌이 있었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신용불량저도 풀고 돈도 만지고 결혼도 늦게나마 할수 있었기에 저는 주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니 존경한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교사 없지만 솔직하게 열심히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친척 형님께서 이 분야에선 고수 측에 속한 분이라 눈치 보면서 욕 먹어가며 기초부터 정말 이 악물고 하루 24시간 중 자는 시간에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채무 청산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보증 10만원짜리 월세 살면서 수억 원의 빚을 청산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지요. 지금은 크진 않지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앱트도 장만했고요. 중고로 승용차 그리고 연봉이 세진 않지만 안정된 조그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진 전업 투자를 했지만 제 신조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기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을 때 과감히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잘하는데 왜 그만두느냐고 말렸지만 계속했었다면 오늘의 행복을 과연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고 물론 직장생활 중에도 꾸준하게 주식시장에 관심은 두고 있었지요. 지금도 시장에 완전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다니던 직장은 그냥 다니기로 결정했고 직장이 정확히 칼같이 퇴근이라 저녁때 주식 공부하기 아주 좋습니다. 낮에는 아이폰으로 접속하여 매매도 하기도 합니다. 몇년 만에 돌아와서 20일 전에 종목 공부하여 한 종목을 선택하고 과감히 베팅하였습니다. 그리고 30% 정도의 수익에서 과감히 정리하고 물론 갈 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첫 매매라 무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지금 찾아낸 상태고요. 저는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악몽 같던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한 인간의 변명거리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업 시절 하루 일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업 시절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으로 전업을 하시거나 혹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업 시절 하루 일과는 월화 수목금 매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했습니다. 아침잠이 많았지만 전업시절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상하면 컴킨 것이 제일 먼저였고요. 당시 컴드대 모니터는 총 3개. 컴키면 부팅시간 잠깐이지만 스트레칭 및 간단한 체조를 해서 지요 아침밥을 준비했고 전날 해놓은 간단한 반찬으로 요기하면서 전날 밤 있었던 다른 나라 증시 상황 살펴치요. 그리고 증권사이트 경제면부터 보았고요. 뉴스는 당연히 봐야겠지요. 그리고 유명한 주식카페 두 군데와 나름 저명했던 제안애매분들의 종목 상황이나 시황을 간단하게 체크했고 많은 사이트를 검색하며 당일 테마 움직임 빚 그리고 전날 골라놓았던 종목들 중 시초에 들어갈 종목이 있다면 장시작 전 흐름을 보았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았고 매수세도 확인했습니다.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매수 전에 세번 고민하였고 항상 생각하면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시초매매나 공방단계 매매나 전초, 중초, 후초 다 마찬가지였죠. 스케일할 시엔 제가 설정한 분봉으로 단기 매매나 스윙 매매나 거의 법칙은 같았습니다. 중기 종목은 점심시간에 항상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매도 역시 그랬고요. 장 시작 후엔 50분 이상 컴 앞에 있진 않았습니다.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10분 정도는 꼭 서서 모니터에서 좀 떨어져서 쳐다보았습니다. 장마감까지 항상 몇 년을 그랬죠. 건강 챙기기에 하나였죠. 하하. 전업시엔 주말 외엔장 시작 후 마감까지. 아예 약속도 잡지 않았고 점심시간엔 가급적 외식도 삼가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인이 모니터 앞에 지속적으로 앉아있던 패턴 그대로였죠. 직장과 다른 건 수입원이 주식밖에 없었기에 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당금질하며 정신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 앞이라도 꾸준하게 몸의 스트레칭과 안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훌라우프와 아령 골프 퍼팅 등 컴을 쳐다보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장마가뭐 저는 3시가 되면 컴을 무조건 껐습니다 시간에 매매가 있는 날만 빼고요 근데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컴다크 이후에는 밖을 나서면 제가 올라가는 산이 있었는데 집에서 왕복 1시간 정도 거리였지요. 산에 올라갈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간단한 체조후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땐 복귀를 했습니다. 실수한 매매가 있었다면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종목 선정 시 또는 차트 검색 시 문제점 기술적 분석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집에 도착하면 컴킨후 매매 후에 문제점을 파악한 후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성공한 매매도 역시 노트에 적어 나가며 그것만의 노하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업하는몇 년간 제가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등산 후 복귀 노트에 필기한 후엔 전 종목을 차트 검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하고 어떤 날은 하기 싫었지만 거의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나만의 테마 종목 선정과 나만의 와꾸에 들어오는 종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종목을 압축하면 기술적 분석 및 재무상태, 그의 수많은 사이트와 카페, 그리고 검색을 통해 그 회사 투자유무를 결정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등산 후 집에 오면 4시 조금 넘었고 복귀하고 전종목 검색 종목 탐색 후 종목 선정하면 대충 저녁 6, 7시 정도 되더군요. 잠 내서 5분 거리에 계시다. 주식 스승께 찾아가 자문도 구했었죠. 그러면 저녁 식사 후엔 TV 시청이나 게임, 그렇게 저녁 10시까지 쉽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았을 땐그 시간에 소주 한 병이야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넘으면 다시 한번 낮에 복귀한 거 검토한 후, 종목을 선정하고 반드시 재검색해서 낮에 못 찾았던 것 있나 검색합니다. 그후 아까 나열했던 수많은 사이트들, 그리고 카페들, 나만이 선정해 놓은 제약 고수들의 시황이나 글들을 체크하고, 일반인들이 올려놓은 글들 중에 종목 상담들이 있으면 두개 정도 AS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밤 12시 정도. 취침은 거의 그 후에 했던 것 같네요. 아침에 기상부터 취침 전까지 경제TV는 항상 시청했습니다. 물론 가끔 드라마도 보았고요. 그 시절은 총각이라 가끔 야동도 보긴 했죠. 자기 전에 전업시절 하루 읽어가 이랬네요. 반복도 반복 그리고 공부 검색, 다시 복귀 그리고 필기. 빡빡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나마 그 시절 좋은 고수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루 일과가 저보다 철저하더군요. 기상도 저보다 빨리 하셨고요. 취침은 빠르셨지만 주식의 열정은 지금도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주식 스승과 틀렸던 것은 전 그나마 벌었을 때 시장을 떠났고 스승은 지속적으로 참여하셔서 결국 수익을 날리셨죠. 욕심이 결국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재기를 어느정도 하신 듯 기십억을 벌었던 분이 거의 손시로 빚도 많았는데 청산이 어느정도 된듯 하시니 다행입니다. 전제 스승이 소액 200만원도 안되는 돈을 3개월 조금 넘게 걸려서 1억 돌파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1억 8천까지 가셔서 당시 증권사 수익률 신기록을 세우셔서 지점장이 권한게 모셔서 저도 따라가서 한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단기 매매의 귀재이셨지요. 마치 제가 이룬듯이 기뻤고 저도 그매매덕에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골프나 야구와 비슷하겠지요. 어쩌면 저도 운 좋게 손실 시기를 빠져나왔는지도 모르지요. 지금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해가며 주식시장에 돌아왔지만 지금도 겸허한 마음과 시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전과 같은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합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는지 열정이 조금 식은 듯합니다 좀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요즘 시장 변동성이 심하지요 시장이란 자리에서 이탈하면 자리를 다시 잡기 위해 많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투심도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는 자리고요 시장 수급이 좋지 않은 편인 것은 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면서 매매들을 하셔야겠지요. 중대형주는 투자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들은 철저하게 미래에 다가올 테마주어 우량성 있는 중소형 알찬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구간으로 설정해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잘 선별하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10% 정도만이 수익들 내지 본전 정도 낸다고 합니다. 9 0분들께선 10%분들을 위해 쌈지돈과 대출등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고 계시지요. 처음부터 먼 길을 가려고 하시면 탈이 나기 쉽상입니다 1년에 한번 매매하더라도 수익 날수 있는 매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하진 못합니다. 왜?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